오늘요 이거 도라지하고 오이 무침 하려고 도라지 이 200g 을 준비했어요 먹기 좋게 따두면 돼요 이 도라지가 요 중국산이에요 우리 국산은 이렇게 따둬진 게 없대요 그냥 껍데기 잘 써가지고 껍데기다 까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중국산을 안 먹을 수가 없어 저, 저, 저. 오이는 제가 도라지 씻기 전에 이렇게 미리 좀 소금에 절궈야 되니까 배를 갈르고 반어슷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궈줘야 돼 그냥 무치면 물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도라지도 소금에좀 주물러서 쓴맛을 빼야 돼 물을 조금 넣어주고 주물러야 되네 이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거든 쓴맛도 빠지고 좀좀 부드러워 졌죠? 이 정도 하면 돼요 근데 휘쳐야 돼 어이가 숨이 좀 죽어서 물을 붓고 짜니까 그냥 한번 살짝만 짜면 돼 이렇게 짠거 넣고 도란에 적으니까 마늘 너무 많이 넣으면 아린 맛이 나요 그래서 이 정도만 넣고 고추장 이 정도만 내야 돼 이렇게. 매실 좀 넣어줄게요. 엿도 조금 넣어주고 식초 참기름 이렇게 도라지하고 오이하고 무침이 완성했어요.